안녕하세요 격주에 한번 음성편지를 보내드리는 위클리 보이스메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이스메일이라기 보다는 보이스 메시지에 가까운 간단한 쪽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여러분께 위클리 보이스메일을 처음으로 소개하는 날이 될것 같아요 메일로 받아보는 뉴스레터 한두 개쯤 있으시지 않나요? 혹은 자기 전에 ASMR을 꼭 틀어놔야 잠이 오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텍스트로 된 뉴스레터가 아닌 음성으로 된 뉴스레터는 아직 없더라고요. 어, 물론 뉴스레터라기엔 뉴스를 전해드리진 않고요 그냥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친구와 수다 떠는 느낌으로 이런저런 얘기들을 전해보려고 해요 가끔은 가벼운 얘기로 가끔은 무겁지만 필요한 얘기 모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목소리로 담아서 한 번씩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주로 저의 일상 저에 대한 이야기가 될 텐데 아마 여러분의 일상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10월 중순쯤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될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일단 위클리 보이스메일에 대해서 그리고 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먼저 작은 쪽지로 시작을 해봅니다.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위클리 보이스메일이었습니다. 참고로 어... 어 이거는... 추신인데요. 제가 목소리를 통해서 어떤 분들께 이야기를 전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서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 점점 노력해서 발전하는 위클리 보이스메일이 되도록 할 테니까 어, 조금만 인내를 가지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